쇼부라안 아, 감사합니다 아, 어, 거하거먹어 진해 음. 매워? 아니 안 매워 괜찮겠어? <웃음> 맵나그 정도 아니거든요 어저께도 진짜 바닥 괜찮다니까 <웃음> 그 바닥에서 안 지운다고? 소파에서 <웃음> 잤나고? 내가 불편하면 남도 불편할 거다라고 어. 생각하는 거지. 어, 아 일단 다 찍고 있어. 맞아, 다 찍고 응. 다 찍고 있는. 응. 왜냐면 유튜브 춤 모든 일정을 끝내고 경기도에서 서울 가서 또 지인을 만나러 갑니다. 신기한 게 이거 USB도 있네 이제 잠시 에 도착해가지고 왔는데 환승입니다. 환승하고 어디 가가지고 또 환승하고 타고 이거 어디로 가는지 또 확인도 해야 되고 아 보통 일이 아니야 서울 사는 거. 안전을열니다 아, 이게 카메라로는 잘안 나오는데 여기가 오르막길이 되게 심해 되게 서울은 아, 건물이랑 건물 사이에 오르막길이 왜 이렇게 많은 건지 왜 이렇게 잘생겼어 왜 이렇게 잘생겼어 카페 옥수로 크네요 역시 서울인가 아메리카노죠? 항상 먹던 거. 이거 뭐 그거 골라야 돼, 삼미. 뭐 할래? 따뜻한 걸로 소프트하게요. 그니까, 릴리. 에트나. 약간 미디엄 쪽으로? 아, 엔트라? 엔, 엔트나? 에트나. 어, 에트나. 에트나. 네. 그리고 뭐, 저는 로아로. 따뜻하게. 뭐가 많네요. 잘 마시겠습니다. 오랜만에 보니까 좋네요. 아, 그래서 잘 지내고 있나? 저뭐유튜튜영영상제제하하데 아. 진짜 솔직히 힘들죠. 근데 확실히, 서울 카페는 고급지네요 어 a 예, 침 c o 침 s i n a o 고 o c 야 i m a g o Korea, Timago, Korea, t i m a g 는 Korea, Timago, Timago, a g o t i 저 a 다 아니 이렇게 bye 보면 bye. 너무 미안한데 <웃음> 미안한데 아니아니 아니, 진짜 저는 좋았어요 아니, 이렇게 잠깐 보는 것도 어디에요? 좋아 하나 가자 우리 유튜버 <웃음> 조심히 가라 See you next time <웃음> <웃음> <거> <웃음> 네? <웃음> 네, 동영상이라아 동영상이에요? <웃음> <웃음> 선정룸 성정룸 네? 등촌역에 벌써 도착했는데 친구가 일이 끝나려면 아직 30분 정도 남아가지고 코인노래방에서 노래 몇곡싹 불러보고 친구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선생님, 네, 아무 데나 들어가면 되나요? 아니면 켜져 있는 대로 아, 켜져 있는 대로요? 네네 켜져 안 켜져 있는 곳이 더 많은 것같아요 지금 장사가 안 돼가지고 그러시는 건가? 이금지고어니까이 좋았다 서울에 사는 사람들 존나 빡세다 야, 이게 얼마지 300... 어? 군체가? 네. 서울에 차가 이렇게 많나? 어. 맛있는거? 찜닭인데? 찜닭 먹고싶어? 네. 어 한상 오케이 아, 이건 어? 이거 먹어. 치즈닭갈비 한 상? 여기 베스트 메뉴가 이거네. 이거. 찜닭, 찜닭. 비 마이 먹 감사합니다. 이게 찜닭. 이게 닭갈비. 닭갈비. 오케이. 아이고. 찜닭 먹어봐. 이게 맛있는데, 이게 맛있는데... 그럼 너는 내 콩을 먹어봐. 아, 어. 고마워. <웃음> <웃음> 저희는 밥을 먹고 운동하러 볼릉장에 갑니다. 다 이어져 있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 어, 명록... 어, 여기 이기 <목소리> 안녕하세요. 저는 프로 볼러 오 명록이라고 합니다. <웃음> <웃음> <웃음> 오빠, 아니, 오빠 친구는 재정산이 아니야? 내 친구 다 나갔다고 했잖아. <웃음> 너너두판나두판 해가지고 어. 산으로 690점이 나와요. 690점. 173점씩 치면 돼. 아니, 야, 근데 저기 왜 나는 NMR이야? 어, 이름 잘못 들어. 내 이름 잘못 들어간 거야? 그렇구만. 어, 여기 좋다. 저기에 영상이 나와요. 아. 어. 이게 15파운드? 뭔 냄새야? 아이가다가 가하아아 한번 올라가면 기름이 생겨 가지고 기름 위에 기름을 으면 밀려버려 어물자 <웃음> 파이팅! 파이 네, 파이팅! <웃음> 났죠? 양쪽에 사이드 생겼고요 뭐 하셨어요? 폴리? 6년? 6년이야? 넌 스트라이크 쳐버렸고? 아, 나 네. 아, 네. <웃음> 지금 뭐가 잘못있는가 싶은 거같 일단 네가 했 <목소리도 얘기해. 들려>. 아, <웃음> 아, <웃음> 다. 오케이. 아, 하고 있어. 나패. 아, 확률이 <웃음> <있어>. <웃음> 어, 예, 예. 점점 놀라하고 있어. <웃음> 잘 되고 있나요? 아... <웃음> 캡슐 뽑았고요 690점이 넘었기 때문에 예 상품을 탈 수가 있습니다 한개 뽑았고 이거 뭐야 마블 백스핀크 어? <웃음> 아, 마블 뭐? 뭔데요? 나는. 형금 4,000원인데? 아. 어... 아, <웃음> 어, 네. 감사합니다. 어, 이것도 냄새 난다. 냄새 나. <웃음> 뭐라고? 뭔 냄새라고? 체리 아 그래도 운 때가 맞았다 오늘 그치 어쨌든 축하한다 어차피 이건 다너 때문에 딴 거니까 예 좋아요 가세요 잘 계시고요 바이바이. 잠깐만 아 지금 이거 사고때문에 지금 사람들 여기 다 기다리고 있네 뭐 무슨 방송하던데 이거 뭐괜찮은거예요 9시 50분이긴 한데 9시 50분 네. 그것도 지연되긴 하는데 네. 그냥 네 정상 운행이 해요 그냥 지금 지연만 되는 것 뿐이에요 아 그러면은 시간이 조금 늦춰진다는 거죠? 네, 맞아요 늦어질 거예요. 어. 번호 나중에 뜯으니까 번호 보고 내려가세아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달리던 KTX 열차에 사람이 튀어 숨지는 사고가 나 KTX뿐만 아니라 SRT 열차들이 줄줄이 지연됐습니다. 경기도 평택시 지제역 인근 고가 선로에 KTX 열차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어제저녁 7시 10분쯤 용산역으로 가던 KTX 산천열차가 선로에 있던 사람을 쳐 숨지는 사고가 난 겁니다. 저희들 벽거기 도청 어떻게 올라간지 유명합니다. 거기그 철조망도 자주 있고 담은 넘을 수도 없는 상황인데. 사고 수습과 경찰 조사를 위해 2시간 안팎으로 상하행선 고속열차 운행이 중단됐습니다. 도착했더니 비가 오고 있네요 뭐 KTX 사상사고가 있었다고 하지만 무사히 잘 도착했고 어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번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